넘어갈지? 가치관이 다룰 수 있어 요 알았어요! 게구나? 알았다고요! 내 네? 상대한테 갖고 싶은 나쁜 데 관계하지 마시라고 알았다고요. 왜 그렇게 생각해? 네? 왜?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니까 러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저는 어, 그냥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왜? 돈도 적축하고 미래의 자녀를 위해서 이제 적축도 하고 우리 노후 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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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의원입니다 정인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야. <웃음>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저희가 함께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이냐면 바로 어른고사 이게 뭐 광고는 아닙니다. 이걸 보시고 그냥... 광고주님이 어, 얘네 잘했다 아, 고 추가적으로 돈을 주시겠다 하시면 제가 계좌번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광고는 아니라는 점. 재밌겠다. 나 이런 거 네. 하... 처음 해봐. 같이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자신이 선택한 예비 배우자인지 확인하시고 맞나 진짜 그러니까 이거.. <웃음> 음, 장난 봤는데 진심인 거 같은데 <웃음> 지금? 어? 장난이지? 아니 난 지금 장난 봤는데.. 나 유튜브 각을 완들히 위한.. 진심인 몰라? 거 같은데? 유튜브 어, 사실 그래요 뭐.. 사람이 그냥 모르는 거니까.. 뭐 제가 그렇게 매달리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알겠죠. 아무튼 간에 진실과 사실만의 대답하고 상대에게 듣고 싶은 답변을 강요하지 마시오.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누가 보면 제가 평소에 뭐강연하줄 알겠어요? 강요하지 마는 그런 사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상대와의 가치관이 다를 수 있으니 충분한 대화를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인지 고민해보세요 보니까요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이 중에서 일곱 개다는면 오려가 있어 그러니까 각자 원하는 것이두 개씩 선택는 건데 결혼 로망이 있는 소리가 없나봐요 뭐 결혼 로망에 가뿐하게 넘겨버리네 자 그럼 일단 해보도록 합시다 집안 대청소의 주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바닥걸레질 및 책상의 먼지 제거까지 하나 둘셋 4번 2번. 4번! 이거 같이 못살겠네데 6개월 한 번? 아니 이게 그러니까 내가 왜이번을 했냐면 책상 먼지는 솔직히 일주일간 한 번은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주 쓰는 책상은 먼지가 쉽게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바닥걸레질 6개월은 한번 너무 심게 쌓여 제가 말한 완전한 대청소는 그렇게 자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청소도 한 달에 한 번은 해야죠. 생각은 그래요. 이기 아까 1번 못 찍어. 아, 있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시간이 다를 수, 수 있지.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내 상대는 또 답변을 강요하지 마시라고. 알았다고요. 자, 3번. 우리 아까 처음에 <웃음> 촬영하기 전에 우리 오랜만에 찍는 커플 영상이니까 <웃음> 달 다르게 <달달하게> 찍지 자않았어 자신 있는 집안일이 있다면? 3, 4번. 저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 진짜 잘 못해요. 아, 저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잘합니다. 모델은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거는 그냥 정답이 있는 건데요. 그쵸? 죠얘는 자기 원하는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이건 정답이 있는 문제예요. 그쵸? 아, 여기는 그 해설지가 없기 때문에 정답은... 하나, 없... 둘, 셋! 5번! 몇 번이에요? 저는... 어. 잘해라. 이거 좀 뒤엎고 싶으요 어... 저는요. 3번이라 생각합니다. 청소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의 일? 왜 그렇게 생각해요? <웃음> 네?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쉽지 않냐. 어쨌든 그냥 그렇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누구나 처음부터 청소 정리 정도는 잘안 하잖아. 아니, 아, 제가 아니 제가 정인 씨보다 청소를 잘할 수 있잖아요. 왜 본인이 청소를 더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엔 제가 더 잘해요, 진짜. 음, 제가 뭘 더어날 거예요? 안해 먹고. 아니. 아니. <웃음> 아니, 아까 나랑 안, 나랑 안 했을 수도 있다면서요. 지금 그럴 가정 하에 문제를 풀고 있는 거잖아. 아, 그런 아, 오케이. 안그래 오케이. 오케이. 얼마나 있는가? 빚이 있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눴 거죠. 제 개인 빚인 거죠. 제 개인 빚. 손은 없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을 제가 2학년 2학년 2학기 때까지 매달 150만 원씩 받았기 때문에 72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70만 원은 얼마 전에 갚았고 6 5 0 정도 남아있습니다. 믿는 남자예요. 담당 가능하십니까? 아, 그렇죠. 갚아주시는 건가요? 10만 원못 빚지. 아, 낭만께 네. 얘야겠다 2백 5씩 안다자 당신이 저축 외에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어디인가? 자상대의 씀씀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 궁금하네 하나 둘셋 할까요? 하나 둘셋한번좀 어, 과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가끔! 오 그게 확 정해진 않잖아 사실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건 거기서 매달 얼마 쓰겠다 라는 음. 식으로 이렇게 정해놓서 쓰면은 그걸 사게 이렇게 할수 있는데 매일 다르다 보니까 좀 많이 찰 때는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게 좀 많이 오버가 될 때도 있잖아. 그쵸. 그럴 때는 가끔 좀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가장 강하게 쓰는 대상이 당신이거든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니! 오늘, 오늘 이 기회로 제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요. 아 선물인 것 같아요, 선물. 적절하게 분별했어요. 1번이라면서요. 아니, 내가 지난 날 돌이켜보지. 3번. <웃음> 적절하게 분배해서 잘 사용하고 <웃음> 있습니다. 아주. 결혼 후 당신이 생각하는 적정 용돈 금액은? 용돈 금액? 하나, 둘, 셋. 5번. 2번. 5번? 50에서 60만원? 5번이요? 쓰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5번? 네 5번이요 아니 저는 그게 있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돈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제한이 걸리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좋아하지 않아도 가정이 생기면 은 제한을 해야죠 네전 그거죠 어차피 나는 과하게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 제한... 돈을 정해놓고 거기서 아니요. 원하는 대로 쓰면 되지 아니야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심리적인 그런 게 있어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그거는 지금 결혼하지 않은 상태의 마음이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마음을 약간 고쳐야죠. 근데 왜 다크놀이 용돈을 받아야 되죠? 돈을 버는데? 가정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혼자 살아가요? 아니죠. 혼자 쓰고 싶은 마음다 쓰면은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쓰고 싶은 만큼 사용한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응. 적축하고 미래의 자녀를 위해서 이제 적축도 하고 우리 노후 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쓰고 싶은 만큼 자유롭게 쓰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응, 처음에. <웃음> 저도 대화한거예요 미안한데 자꾸.. 선배에게 듣고 싶은다면 답변을 강요하지 말라고.. 안하지 않았어요. <웃음> 저는 대화로 저의 의견을 표출한 거랍니다. 음. 공돈을 드린다면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근데 이게 그때 수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근데 수익도 하나 다르잖아요 그걸 하자 너도 제대로 된 직장이 있고 나도 그냥 괜찮은 머리가 있다라는 가정 하에 사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 유튜브로 나가알아 부모님들이 다온다고 우리 <형아. 웃음> <웃음> 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로 나가잖아?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막 어? 그냥 허스로 110만 원이상이 이랬다가 이거 보시고 나중에 110만 원안 받으면 이제 또 마음 이게 제 또. 이 마음 응급 라고. 마음속에 기대가 생긴다니까? 아. 그러면 저는 1번이요 <웃음> 기대가 없으시게 원래 영화도 기대하지 않고 보는 영화가 재밌거든 아무리 그래도 용돈도 기대하지 않고 받는 그 용돈이 더 값지단 말이야 저는 3번이요 4 0만원에서 60만원 어, 저도 사실 3번 정도 생각했어요 가치관이 중요하죠 이 가치관 차이로 많은 사람들이 갈라지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또 이거 할다 하지 않았으니까또 뭐. 오늘 이거 이후로 우리 갈라지는 건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쉬는 <웃음> 날 보통 몇시에 일어나는가? 네. 하나, 둘, 셋, 3번. 2번이요. 정인이 오늘도 한 2시 넘어질 일어난것 같은데? 제가 오늘 운전면허 시험을 <웃음> 2시에 봤어요. 근데 난 정인이한테 그래도 응원하는 연락이 한 번쯤 오겠지. 형은 내가 정인이한테 전화도 <웃음> 네. 하고 대신 카톡도 하고 막, 막 그랬어.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 어, 보, 어, 보지를 않더라고요. 기도, 어, 그래서 맞아요. 끝나고 나서 전화했더니 그제 왔더라고요. 아무튼 네. 오늘도 늦잠 자느라고 아주 그냥. 요새 음. 야간 밤은 살짝. 요새 맞아요? 홍수빈 <웃음> 데 싸우실 수상식 경우 영어, 당신은 어떤 타입인가? 하나, 둘, 셋. 2 번. 저는 1 번은 4 번이요. <웃음> 나는 내게 읽으면서 다 보였어, 오빠. 오빠도 <웃음> <2번도> 보였어? <웃음> 어. 내가 이번할거 알았어? 그렇지, 나는 정인이랑 저는 잘안 싸요. 잘안 써요. 싸워도 막 이렇게 막 화내면서 싸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항상 이제 정인이랑 뭔가 그런 다툼. 그런 게 생겼을 때이야기를 하면 항상 정인이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혼자 떠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이때는 말을 해야 할 타이밍인데 말을 안해 그리고 어쩔 때는 정인이 또 사과해야 할 타이밍일 때도 있어요 근데 말을 안해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이 상황에서 그냥 답답한 거야 저는 항상 정인이와 그런 다툼이 생길 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 그 정인의 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노력해요 그렇지 그렇게 어. 노력하다 보면 제 마음이 약간 좀 풀려서 조금씩 얘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진짜 그 과정이요 진짜 길어요 이게 진짜로 어마어마한 그런 체력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에휴 그 정도는 아니다 아직... 모르시잖아요 <웃음> 모르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은 어, 다툼이 없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결혼로망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웃음> 1번. 결혼을 한다면 언제 하고 싶은가? 하나, 둘, 셋. 1, 2번. 저는 2번이요. 생각하는 2번, 2번. 나이 저는 21살이나 28살. 아. 다음 년 40년. 아. 그리고 1번은요. 1번은 신혼원 이제 자기만의 로망이니까. 그렇죠? 그래도 와. 집이라는 이런 약간 좀안락한 이런 공간을 만들고 저는 그면좋겠어요 충분히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갖추는 게 저는 저는 2번만인데요. 최대 28. 당연히 좀 이런 얘기를 꽤 자주 했었죠. 근데 그 1번에 꽤 중요시 여기여요 그 결혼하기 전에 미리 어느 정도의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게 중요하다를 되게 중요시하는 편인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일단은 일단 그냥 확신이 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서로의 뜻만 잘 맞는다면 행복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살아오면서 또 느꼈던 것인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때 우리의 경제적인 여건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또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줄 것처럼 믿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던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인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주시던지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너무 늦어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죠니수에 음. 대한 생각은 어떤가? 1, 2, 3 4번 저는 1번이요 저도 사실 1번이요 요먹을까봐 <웃음> <용어오까봐> 그랬죠 <웃음> 나얼굴 가려줘 빨리 <웃음> 나얼굴 가려줘 여기 가려줘 영먹을까봐 <웃음> 그런 거안 돼서 뭐? 어, 아, 저는 그렇게... 1번이요 그냥 뭔가 사실 뭐 경제적인 여권에 따라 다르겠지만 <웃음> 제 생각은 뭐냐면 저는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집을 살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는그 안에 들어갈 모든 가구와 가전을다 사야 돼 그래? 어, 그게 집값보다 비싸죠? 에이..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집값보다 어떻게 비쌉니까? 아.. 네 아.. 얼마나 나올까 <웃음> <웃음> 건먹지 마세요. 뭐 얼마 나오겠어? 나도 사실 몰라. 뭐 가구랑 가전에 대해 잘 몰라가지고. 저 결혼 못하는 거아니죠아이뭐안 뭐 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가 뭐 결혼 못하는 거고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없는 대로 살아야죠. 뭐. 자 오늘 이렇게 결혼 고사 한번 정이와 함께 이렇게 오랜만에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결혼 고사 지금 오랜만에 풀어봤는? 아 오랜만이 아니라. 이분 오랜만에... <웃음> 안 되겠네. 다 끝내놓고 지금 뭐 하시는 거지? 오랜만에 촬영도 하고 결혼 부서도 풀어봤는데 어떠셨는지 아 일단은 처이 아니라는 걸좀 놀랐고요 <웃음> 이제 결혼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깊게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나중에 내 결혼 생활에 대해서 꿈꿔보니까 조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하게 됐고 진짜 아 이, 이런 거좀 다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재미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서로 좀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우리가 하기엔 좀이른나이기도 하고 지금 이른 시기이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결혼해서 대 이야기를 나눠도 또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음음. 생각해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또 서로의 생각도 알게 음. 되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요 진짜 결혼하기 전에 예비 부부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요 네. 진짜 결혼하기로 한 사람들 응. 그런 사람들이 하면 재밌지 않을까 이게 정 이게 그렇게 써져 있네요 적나라한 문제로 인해 다툼이 발생이 이별을 했을 경우 <웃음> 힘들지 않으니 자신이 있거나 꼭 결혼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커플만 시험을 치르시길 바랍니다 <웃음> 라고 되어있어요 자신 있는 커플만 하길 바랍니다 자신 있는 커플만 서로의 아직 가치관이 많이 비슷해지지 않은 분들이 했을 경우에는 <웃음>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험성을 저도 오늘 많이 느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조심하시고 조심하세요 그러면 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